안녕하세요 10월 2일 가상화폐 분석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리플을 포함한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라이트코인에 대해서 한번 가상화폐 분석을 해보고 그 분석을 토대로 가상화폐 시나리오를 써서 이번 주에는 어떤 식으로 움직일 거에 대한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먼저 저희가 예상했던 저항선 레벨까지는 잘 올라간 모습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예측했던 지지선과 가격의 움직임은 조금 달란 다른 모습을 띄었는데요 다시 한번 이번 주에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일리 차트로 가셔서 지지선과 저항선을 찾아주도록 합니다.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겠네요. 자, 저희가 지지선과 저항선을 찾으셨으면 이런 식으로 하이라이트를 해줍니다. 여기가 데일리에서 찾은 지지선과 저항선이다라는 것을 표기하기 위함인데요. 이런 식으로 할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4시간으로 가서 이제 가격의 움직임을 한번 봐야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저희가 여기서 이제 유추해 볼수 있는 시나리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마이너 레벨을 한번 찾아주고요. 자 보시면 여기 레벨과 여기 레벨부터 여기까지 자 여기서 이제 시나리오를 유추해 보겠습니다. 시나리오는 두 가지가 되겠네요. 밑으로 내려가는 것과 올라가는 것 항상 그랬죠 밑으로 내려가는 것과 올라가는 것 하지만 어떤 식으로 올라가고 어떤 식으로 내려가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보시면 일단은 추세선과 지지선 저항선이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레벨이 있습니다 여기 중간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가격이 위로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이 부분을 뚫어야지 그리고 리테스트를 해야만 다시 그 레벨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웃음> 저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브레이크 앤리 테스트를 기다려 주셔야 합니다 제가 전전 전 거서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브레이크 앤리 테스트를 계속 기다려야 한다 그것이 저희에게 조금 더 나은 숙률과 조금 더 나은 거래를 할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추세선을 뚫거나 지지선을 뚫거나 저항선을 뚫었을 때 여러분들이 브레이크 앤 리테스트를 꼭 기다려 주셔야 돼요. 그것을 기다려 주지 않으신다면 여러분들 섣부르게 들어가셨다가 잃으실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브레이크 앤 리테스트를 기다려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이 비트코인의 시나리오였습니다. 다음은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은 저희가 예상했던 바와는 다르게 가격이 일단은 지지선까지 내려가는 모습을 띄고 있지만 그 다음에 이 추세선, 위로 가는 추세선 레벨을 타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지선을 존중하고 있는 모습을 띄고 있죠. 여기서 이제 저희가 볼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가격이 일단은 해머 캔들과 도지 캔들과 블리시 인걸핀 캔들로 계속해서 지지선을 존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아 저희가 일단은 추세선을 이런 식으로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갈 것을 예상하고 위로 어디까지? 252레벨의 전 고점까지 올라가는 것을 일단은 볼수 있습니다. 가격이 위로 올라갔을 때 더블탑이 만들어진다면 다시 한번 밑으로 내려오면서 255레벨까지 존중할 수 있는 기회가 보이고요. 여기서 255레벨의 전 고점을 뚫었을 시 저번주와 마찬가지로 다음 레벨인 306레벨까지 볼수 있는 것이 상승 추세를 타고 가는 이더리움의 시나리오입니다. 반대로 밑으로 내려간다면 가격이 일단은 지지선과 이 추세선을 뚫고 브레이크 앤 리테스트 후 다시 한번 전 저점이었던 200레벨 그리고 200레벨을 뚫는다면 밑으로 내려가 그 전점이었던 170레벨까지 내려갈 수 있겠습니다. 이더리움 역시 가격이 브레이크앤 리테스트를 할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고요. 여기 아주 상승으로 올라가기에 좋은 패턴으로 보이긴 하나 여러분들이 잘 선택하셔서 거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라이트코인은 아직까지 마이너 저항선과 추세선 그리고 지지선을 존중하고 있는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상승 추세로 오는 보이나만 가격이 저항선을 뚫지 못하고 밑으로 내려오면서 다시 한번 58에서 60레벨인 지지선 레벨까지 여기 보시면 이 지지선 레벨까지 내려가서 존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이제 시나리오를 짜보자면 이런 식으로 하락 추세 그리고 카운터 트렌드 라인이 되는 이 추세선을 그린 후갑격이 움직임을 보일 때 브레이크 앤 리테스트 후 위로 올라가는 것을 추 어... 어... 예측을 할수 있는데요 여러분 일단은 62 레벨이 뚫려야 하고 이 하락 추세선 즉 카운터 트렌드 라인이 뚫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애매 하실텐데요 여기서 리스크 리워드를 잘 잡으셔서 보시면 저희가 71 레벨까지 올라간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기서 진입을 하셨을 때 보시면 110핍 대 23핍이죠 그건 4대 1, 4.6대 4. 1 정도가 됩니다 리스크 리워드만 잘 설정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과감하게 그리고 공격적이게 거래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조금 나는 좀 안전하게 거래를 할 것이다 하시면 6이레벨이 뚫리고 브레이크 리테스트 이후 상승 추세를 만들 때 71레벨까지의 상승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밑으로 내려가는 것은요 가격이 58레벨의 지지선을 뚫고 브레이크 앤 리테스트 이후 내려가는 것을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브레이크 앤 리테스트 이후 전 저점이었던 51레벨 그리고 그 전점이었던 47레벨까지 보실 수 있는 하락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라이트코인 아직까지는 좀 위아래로 많이 움직이는 모습을 띄고 있다만 가격이 저희 작년 그리고 이번 연도 초처럼 다시 한번 위로 잘 올라가는 모습 띌수 있기를 바라면서 거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리플입니다. 리플 같은 경우에는 마, 어, 마이너 저항선과 추세선을 따라서 각기 브레이크 앤 리테스트를 하지 못하고 리스펙트한 후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카운터 트렌드 라인과 저항선이 맞물려 있는 이 구간 650레벨을 뚫고 브레이크 앤 리테스트 이후 올라가서 전 고점 즉 690레벨을 뚫고 브레이크 앤 리테스트를 한 번을 더 해야 전 고점, 마지막 고점 가장 최근에 있었던 그 저번주에 있었던 그 고점이죠 880레벨까지 올라갈 수 있는 시나리오를 띄고 있습니다 즉 브레이크 앤 리테스트를 크게 한다면 저희가 예상했던 두 번째 타겟 800 680레벨을 680 브레이크 앤 리테스트 그 이후 위로 올라가서 880레벨까지 올라가는 것을 잡아 주실 수 있습니다만 현재까지의 지금 움직임을 보시면 아직까지는 위로 올라가지 않았고 또한 이제 더블 바텀까지 내려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600레벨까지는 일단은 기다려 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여기서 위로 올라가서 이 중요한 부위죠 600레벨과 680레벨을 뚫지 못한다면 여러분들 아직까지는 매수 타이밍이 아닌 겁니다 두 번째로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시나리오는 어떻게 되느냐 밑으로 내려갔을 때는 계속해서 이 카운터 트렌드 라인 즉 하락 추세를 따라서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리고 전 저점이 나왔을 때즉 600레벨에서 밑으로 브레이크 리테스트 그 다음 레벨 그 다음 레벨까지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여기서 계속해서 상승 추세로 내려 어, 올라가고 있었다만 가격이 670레벨 680레벨에서 반등을 하면서 더블 탑이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안전하게 거래 하시려면 브레이크 앤 리테스트 항상 지켜 주셔야 됩니다 어,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승 추세로 가려면 670, 680을 뚫었을 때 매수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아니면 여기서 밑으로 내려간다는 것을 보이고 있을 때는 어, 여기서 당장 매수를, 아, 매도를 수를매 하게 된다면 570레벨까지만 보시는 것이 좋고요. 아니면 여기 570레벨을 뚫고 브레이크 리테스트를 하셨을 때그 다음 레벨인 400레벨까지 내려가는 것을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브레이크 앤 리테스트를 통한 가상화폐 분석 그리고 시나리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화요일날 이런식으로 가상화폐 분석을 해드리고 시나리오를 이렇게 짜드렸을 때 여러가지의 여러분들 엔트리 즉 진입시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한주동안. 한주동안 그것을 잘 보시고 거래하실 때 여러분들이 아 이렇게 거래를 예상하고 시나리오를 쌓으면서 이런식으로 거래를 했을 때 이런 식으로의 결과를 나타내는구나 라는 것을 잘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토대로 거래를 공부하시고 거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이 시간 화요일 오후 11시에 돌아오는 마스터 클래스 FX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